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요. 또 새로 영상을 한번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기능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고 뭐좀 인기가 좋은 소위 말하자면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떡상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실 건데 제가 최근에 이런 조명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 서재에서 책상에 올려놓고 이 조명을 불을 이제 켰다 껐다 하면서 촬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클로즈업 사진들을 몇 가지를 찍었는데 뭐 이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지 뭐 DSLR 이런 걸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도 워낙 잘 나오니까 이 정도 퀄리티는 나오더라고요 이 소스들은 제가 영상에 정보란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이걸 다운받으셔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스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용을 하셔도 저작권 문제는 없는데 이걸 또 다른데 공유를 하시거나 하시면 어, 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완성된 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완성본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화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요 기능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뭐 아마 눌러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화면 자체를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얘를 누르면 됩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자,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뭐 글자도 나타났다가 저 조명이 좀 깜빡깜빡 하고 또 이렇게 사진들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쇼처럼 지나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총몇 장, 한네장 정도의 사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멘트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 영상에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사운드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건데 그 작업은 지금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운드를 굳이 캐컷에서 넣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캐컷 안에 있는 이 오디오들 있죠? 이 안에 있는 이런 음향 효과를 제외하고 이 안에 음악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어 유튜브라든지 릴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죠?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쪽에 올렸을 때 그 저작권 위반이 걸려가지고 좀뭐 법적인 문제는 아닌데 영상이 제대로 플레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유튜브에 올렸을 때는 우리 노딱이라고 하죠. 수익화가 안 되는 네, 그런 영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사운드가 들어있기는 한데 어, 이 안에 있는 영상 그 사운드 영상 제작을 할때 사운드는 거의 쓰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릴스나 아니면 쇼츠에 올리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악들이 있죠. 영상을 올릴 때 음악을 배경으로 깔수 있으니까 그런 음악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한번 쭉 훑어봤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실제로 이 영상을 제 음, 유튜브랑 제릴스에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거기도 음악은 처음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로 올렸어요 자 그럼 한번 쭉 훑어봤으니까 자그 다음에 제가 이 뒤로부터 붙여서 그냥 작업을 할게요 앞에 했던 것들이 기억이 제가 잘 안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운로드를 받으셨겠지만 이 안에 있는 소스가 어떤게 있는지 한번 훑어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조명이 싹 이렇게 밝아지죠 이거는 조명의 어떤 뭐 레벨을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조절해가지고 밝게 한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어, 여러분들, 화면에 밝은 부분 꾹 누르고 있으면 그 밝기, 명암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제가 여기 부분, 이쯤을 그냥 손으로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모양의 무슨 밝기 같은 게 나와요. 그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 어둡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밝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손으로 쭉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서 조절하는 것들을 슬라이드를 하면서 밝게 만들어서 동영상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뒤에가 한요 정도 느낌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더 어둡게 만들어서 이 정도 느낌으로 만들었다가 얘를 점차 점차 점차 더 밝게 해서 한요 정도 밝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들이 좀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찍었고 나머지들은 그냥 촬영이에요. 사진 촬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컷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동영상을 가지고 와야겠죠. 자,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데, 어, 제가 이 멘트는 다못 외우는데요. 그냥 일단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치면 첫 번째 동영상 소스를 가지고 오겠죠. 자, 얘를 가지고 오면 얘는 제가 촬영할 때 폰을 세로로 잡고 9대16 비율로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에 들어왔을 때도 비율에 들어가시면 이 비율이 원본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9대16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사진이 여러 장 붙을 건데 이 사진들도 자 하나 둘셋넷뭐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어,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저는 얘를 먼저 썼고요 실제로는 얘를 먼저 썼거든요 근데 얘부터 먼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나니까 얘는 나중에 쓰고 뭐 이런 거부터 먼저 써도 돼요. 요런 거부터 먼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얘를 한번더 가지고 오고 자 가지고 오면 전부 다 5초씩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얘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사진들은 제가 촬영을 할때 주로 인스타에 뭔가를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진 찍을 때 비율을 3대4 비율로 보통 촬영을 해요. 인스타에 뭔가를 올릴 때 비율 자체가 4대5거든요. 거기에 가장 근접한 비율로 촬영을 해서 9대16 비율로는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놔둘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해놓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잘리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진도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로고가 그래서 확대를 해서 로고가 잘 보이도록 조정을 좀 해주고요. 한 요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도 확대를 해서 이번에 확대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이네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사산이 잘 보이게끔 고급진 황동노브가잘 보이게끔 조절을 했습니다. 조금 더 키워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서 키우면 사이즈를 약간만 더 여기서 조절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뭘 하느냐. 그대로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밝아지는 것만 되잖아요. 저는 이 뒤에 배경까지 다 보이게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밝아지기는 하는데, 이 동영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뒤에가 너무 밝아질 필요가 없어요. 한요 정도까지만 저는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브레이크해서 잘랐을 거요 컨트롤 누르면 잘리죠 자 여기를 딜리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보면 요정도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좀 깜빡깜빡 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붙였어요 그걸 여기다 가 땡겨 가지고 바로 뒤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요 어 거꾸로 깜빡깜빡이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밝아지고 복사해서 붙였으니까 다시 어두운 데서 밝아지는 게한번더 진행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씬을 여기 있는 이 동영상 클립을 역주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밝은 데서 어둡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 기능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은요. 영상 클립을 자르거나 버리거나 혹은 영상의 이 장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장면을 프리즈 걸어서 이 부분이 멈춰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어요. 몇초 동안. 보통 기본적으로는 5초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 뭐 영상에서 뭐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방향 이라고 거꾸로 재생하는 기능이고요 얘는 좌우 반전 미러링 기능이고요그 다음에 얘는 이제 회전 기능이 에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얘는 자르기 해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상하좌우 잘라서 잘라 버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이 자르기 기능은 요 여기에 있는 음, 마스크에 바로 옆에 보면 이 마스크 있죠? 여기에 얘 있잖아요. 얘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써버리면 이 비율 자체가 여기 맞지는 않거든요. 안 맞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기능은 그냥 이렇게 잘라서 좀 맞춰줘요. 이렇게 만약에 잘랐다고 치고 확인을 하면 어, 어느 정도 비율을 좀 확대를 시킵니다. 이 9대 16의 비율에 만약에 맞았다고 치면 네, 그게 약간 틀려요. 얘는 자르고 확대까지 시켜준다? 얘는 그냥 자르기만 한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저는 지금 역방향으로 돌리고 싶죠 역방향을 하면 클립을 반전하는 중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밝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점점 어두워지겠죠 근데 저는 이걸 어두워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속도에 간 다음에 요 속도를 살짝 더 높였습니다 한 1.5배 정도 높였어요 그러면 시간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얘는 동영상이고 얘도 동영상이니까 제가 얘를 촬영할 때 무슨 소리는 안 냈지만 이역 역방향으로 뭔가를 재생하면 이상한 소리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영상 전체에는 뭘 해야 돼요? 음, 영상 전체에는 어, 원래부터 제가 소리를 안 쓰고 릴스에 올릴 때 소리를 바꾸겠다 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촬영을 했을 때 여기에 무언가 소리는 있고 그 소리가 뒤집어지지 않게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영상을 선택하고 얘를 역방향으로 뒤집기 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개별 오디오 라고 이 안에 있는 소리를 뽑아 낼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오른쪽 눌러서 개별 오디오 눌렀습니다 그럼 소리가 별도로 여기 나오죠 이 상태에서 얘만 역방향으로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화면은 거꾸로 뒤집어지고 소리는 정상적으로 나오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이런 기능들도 가끔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했죠 근데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이, 이 행위를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l V 한번 들어갔죠? 잡아당겨서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두번 깜빡, 깜빡 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만들고요. 자, 여기서 갑자기 탁 밝은 신으로 넘어가니까 좀 어색하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전환 효과에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 화면이 점점점 암전됐다가 밝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가장 흔한 혼합 기능 같은 걸 써보면 될것 같거든요 자 비페이드 같은 거를 전환 효과에서 기본에 보면 비페이드가 있는데 얘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 딱 나와요 어자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1초 최대 1 초까지 쓸수 있네요 이 사이에서는 자 플레이를 하면 어두워지고 밝아지죠. 어, 나는 요렇게 쓰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중간쯤 한 여기쯤 와가지고 얘가 더 밝아지게 보이게 싶어요. 더 밝아지도록 보이게 환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밝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여기는 어요런게 있겠죠. 조정 기능에 가서 얘 자체의 조정 기능에 보면 얘 밝기를 확 올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 요거를 한번 쓰고 싶어요. 요 기능을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서는 현재 상태, 요쯤에서는 더 밝아지고, 여기도 현재 상태로 가면 좋겠죠? 자, 그럼 요런 것들은 이렇게 작업하면 좋아요. 처음 상태 있죠? 제일 처음 상태에다가, 나 밝기를 쓸 건데, 동영상의 조정 기능에 가가지고, 밝기 쓸 건데, 그러면 여기서 밝기라고 돼 있는 데다가, 요렇게 한번 찍어줘요. 그러면 이 값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 가서도, 제일 마지막에 갔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다음번 화면이 보여요. 자, 이때 방향키를, 키보드의 방향키를 왼쪽으로 한번탁 눌러주면 1프레임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밝기를 한번더 눌러줘요. 자, 여기는 키프레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앞과 뒤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다이아몬드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이 수치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주고 중간쯤에 가서, 한이쯤에 가서 나는 밝기를 더 올리고 싶다가 그러니까 확 밝아지잖아요. 자, 이 상태를 두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점점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죠. 티가 잘안 난다고 치면요. 이 수치를 되게 한번 높여 볼게요. 되게 밝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아주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도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나는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하고 싶잖아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같은 요령을알할 겁니다. 나 여기다가 밝기를 적용할 건데 이걸 반복적으로 안하니까 귀찮다 그래서 여기서 뭘쓸수 있느냐 면 여기 보면 조정이라고 또 있죠 여기도 조정이 있는데 여기 조정은 해당 동영상에서만 쓸수 있는 조정 기능이고요 여기 조정은 마치 어 트랙이 영상의 그 클립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기다가 하나 눌러요 그러면 사용자 조정할 수 있는 네, 요런게 하나 생깁니다 이거를 잡아 당겨 갖고 딱 덮어요 자이 상태 보면 여기도 조정 기능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간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아까 봤던 게 그대로 있어요. 밝기라고 있죠? 자, 얘도 여기 하나 찍어주고요. 끝머리에 그 가서 하나 찍어요. 얘는 1프레임 앞으로 땡길 필요 없습니다. 아까 영상하고 틀려요. 자, 어, 가운데쯤에 와서 얘도 밝기를 확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밝아졌죠? 아,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데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죠. 자, 원하는 대로 됐어요. 요 놈이 얘를 덮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컨트롤 X 잘라냈잖아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다시 컨트롤 V. 자 그럼 얘를 여기 덮었죠. 자이 덮은 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한번더 덮어요.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하면 나머지 요소들도 깜빡 깜빡 이렇게 다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장면이 이렇게 탁 넘어갈 거잖아요. 이 여기서 탁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탁 넘어가는 게 싫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적용돼 있던 요 밝기 기능은 저는 이제 나머지를 다 똑같이 쓰고 싶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지우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지울 때 하나 하나씩 찾아가서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기능을 안 쓰겠다라는 기능이 요거거든요. 몽땅 돌려버리겠다. 다시 실행.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한번 눌러주면 그리고 조정에도 보면 여기 다시 실행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여기 아니라 우리 조정 안에 있는 얘를 써, 밝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정해서 한번 싹 눌러주면 싸그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도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됐죠. 자 그러면 앞과 뒤가 이렇게 변화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암전을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암전을 넣을 건데 우리가 적용했던 이 암전이 여기 있었죠. 전환효과에. 근데 이걸 매번 골라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택을 한번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전체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체 적용을 쓰면요.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어요. 자, 그러면 세번 먹죠. 하나, 둘, 세 번이 발생하고요. 여기도 하나, 둘, 세 번이 발생하죠. 그러면 각각 적용하는 거랑 전체 적용하고 나서 해지하는 거랑 드는 품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거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전체 적용은 그냥 했어요. 자,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이 여기 발생하잖아요. 이거 선택하고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왜 저는 똑같이 세번 들어가고 똑같이 세번들어가는데이 방법을 했느냐면요. 얘는 일일이 하나씩 눌러서 얘를 찾아서 시간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시간 결정하고 이런 거 없죠. 그냥 똑같은 거 적용하고 지우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하는데 만약에 지워야 되는 게 적용해야 되는 게 다섯 개가 있고 지워야 되는 게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일괄 적용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적용해야 될게두 개가 있고 지워야 될게 다섯 개가 있다. 그래도 저는 지우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자기가 더 빠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깜빡 밝아지고 자 다시 한번 어두워졌다가 다음 화면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졌다가 다음 화면 밝아지고 요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어둡게 하는 것보다 이 나머지 씬들에서 사진이 바뀌는 것들은 좀 다르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선택해요. 자, 나는 얘를 바꾸고 싶다. 뭘로 바꾸고 싶으냐 하면 어, 그냥 일반적인 혼합을 쓰고 싶다. 그럼 혼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적용하고 보면 이렇게 싹 포개져요. 어? 이게 좀더 나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거를 다 선택해서 자, 혼합으로 바꿉니다. 자, 이걸로 바꾸고 여기서도 선택하고 혼합으로 바꿔요. 자 그러면 얘는 사이가 요렇게 어? 잠깐만요. 지금 비페이드가 안 바뀌었어요. 자 다시 혼합 추가 자 여기도 선택하고 혼합 추가 자 여기도 선택하고 어, 얘는 혼합이라고 돼있고요자여는 혼합 음 혼합 여도 혼합할까? 아니 그냥 비페이드 납두시다 얘는 자그러면 요렇게 자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하고 좀 달라진게 이놈의 모양들이 약간 달라졌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어, 내가 여기서 어떤 전환 효과를 쓰느냐에 따라서 앞 영상과 뒷 영상을 포개느냐 포개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페이드는 서로 포개서 다음번 화면을 만들어 내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그래서 요 부분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굳이 맞추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얘도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스냅 기능이 지금 적용돼 있으니까 딱딱하면 먹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굳이 이렇게 해놓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안 맞춰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맞추는 거는 제 성격 탓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두웠다가 자,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밝았다가 또 다음 화면 넘어가죠. 이게 훨씬 더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부분에 할 일은 다 했잖아요. 전부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멘트를 좀 넣어줄 건데 자, 멘트를 열 때는요. 어지간하면 첫 화면에 뭔가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릴스나 인스타그램의 릴스 그리고 유튜브의 쇼츠 말고 그냥 영상은 첫 화면을 넣는 기능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매번 만들기 귀찮으니까 첫 화면에다가 이게 무슨 영상인지를 알려주는 멘트 하나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저 어그로 한번 끌어볼까요 자, 이게 원래 제목은 제가 800도씨라는 브랜드의 루시올 랜턴이라는 그걸 주제로 만든 감성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 아무도 안볼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그로를 한번 끌어볼게요 자, 여기 기본 텍스트 하나 눌러 주시고요. 어, 800, 이게 800도시니까, 만 원, 800만원 아니거든요. 가치의 감성 랜턴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언뜻 보기에 800만원 같잖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 적당히 주고, 밑이나 위나 이렇게 올리면, 뭐, 어디든 가능, 상관없어요. 여기도도 상관없고요. 여기도도 상관없거든요. 자, 일단은 위치는 나중에 잡아봅시다 자, 글자 일단 넣고, 그 다음에 글꼴에 가서, 여기에 어울리는 글자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안 어울린다는 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죠? 안 어울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글자 쓸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서체인데 그래도 좀 깔끔하고 예쁜 글자가, 저는 명조체 같은 게 여기에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나눔 명조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글자가 좀더 너무 큰것 같아요. 글자 조금 줄였고, 너무 큼직큼직하고 잘 보이면 좀 촌스럽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글자가 지금 두 줄로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 간격을 살짝 조절을 하고, 글자 사이의 간격도 살짝만 조절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느낌 났죠? 근데 밑에서도 지금 환하게 글로우한 느낌들이 좀 나잖아요. 자, 여기서도 글로우한 느낌을 좀 내고 싶은데, 제가 이 작업을 원래는 PC에서 안하고 모바일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모바일에 가니까 이 글자의 효과 중에서 텍스트 효과 중에서 최근에 글로우 효과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빛이 확 번지는 효과가 추가가 돼서 모바일에서 할 때는 그걸 썼거든요. 근데 PC에는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나는 글자 주변에 이게 확 이렇게 게확이 빛나는 효과를 내고 싶다. 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의 속성 중에 획이라고 있는데 이 획을요, 자, 여러분들 그 촛불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가장 가운데는 흰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주황색, 빨간색 이런 순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란색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면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실제로 보면 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선일 뿐이니까 그렇게 글로우하게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흰색 다음에 한 두께를 약간만 해가지고 약간만 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흰색 글자가 좀 묻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글자의 두께를 약간 올려주면 되는데 자, 위로 올라가신다면 요거 골드 처리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흰색을 약간 더 두껍게 할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핵도 너무 두껍게 하면 촌스러우니까 얇게, 살짝 얇게 노란색 개념으로 좀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간다면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림자를 넣고요. 원래 그림자는 검은색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색상을 붉은색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아예 붉은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진하기 있죠? 진하기도 올려주고 흐릿해지는 정도도 살짝 조절해주고 거리를 죽여버려요. 거리가 생기면 글자 옆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거리를 줄여버리면 요 테두리에 나오죠. 그래서 이 흐림 정도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하고 불투명도는 건들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흐림 정도를 조절하면 멀리까지 이렇게 번지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좀 보이겠죠. 근데 저는 얘를 3단계로 보통 안 했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냥 획을안 썼어요. 안 쓰고 여기서 그냥 이 노란색 계통으로 그냥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개념으로 한요 정도 컬러였어요. 요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해주고 여기서 흐림 정도라든지 불투명 정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글로우한 효과가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자 글자가 다 만들어졌고 글자 애니메이션의 적당한 길이를 한 요정도까지 5초 약간 넘게 일단 줘봤어요. 자 그냥 등장하면 재미없겠죠? 그리고 위치를 한번 맞춰봐요. 여기 두는 게 좋을까? 여기 두는 게 좋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어 그냥 여기 두자 생각이 들었으면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그냥 나타나면 재미없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줄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 들어가 가지고 글자가 나타날 때 효과들 중에서 제가 이미 한번 해본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눌러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는 글자가 깜빡거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 아까 모바일에서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보자 깜빡임이랑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깜빡임. 요거를 시간을 좀더 줍니다. 한 1.5초.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 정도 하면 느낌이 좀 괜찮네요. 자, 등장해서 이제 사라질 거잖아요. 사라질 때 아웃 이제 사라질 건데 사라지는 것도 똑같은 걸 써도 되지만 조금 뭐 페이드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틀어 나가기 요런 것도 쓰면 좀더 깔끔할 것 같네요. 자, 얘도 한 1.5초.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지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플레이를 하면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제 처음에 억울를 끌었잖아요. 800만 원 가치의 감성 랜턴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뭔데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바로 얘는 제가 광고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멘트를 한번 춤되죠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요. 자, 시간은 한요 정도까지만 씁시다. 자. 근데 궁금증을 계속 줘도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는 버립시다. 자, 일단 이 단계를 한번더 봐라 고 던져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각각의 세부사항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뭐 황동, 소재니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넣으면 좀 촌스러운 것 같고. 그럼 패스를 하고.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여기까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멘트를 하나 넣을 건데 뭔가 글자를 넣고 싶은데 더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인 트랙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화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글자를 넣을게요 미디어 가서 라이브러리 눌러주고 자 여기에 투명판을 하나 깔아줍니다 자한 5초 정도가 들어갔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화면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넘어가 버릴 때 요거 투명판이 요만큼이에요 어차피 안보이니까 확대할 필요 없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 자뭐 당순히 요거 하면 되겠죠. 비페이드 이런거 써도 되는데 요건 일단 몰라요. 나중에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은 글자를 넣을 수 있는 판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쯤에다가. 시간은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자 글자를 하나 넣을게요. 자 글자는 요걸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그대로 가져가고요자 요정도까지 늘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운데 있을 위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딱 주고 약간만 사이즈 늘려서 800 도시 루시올 랜턴 명품 아자 이게 너무 엔터를 쳐서 벌리니까 너무 벌어지네요 한 칸만 올리고 선택하고 자 여기서 글자 자체의 간격으로 조절할게요 아 이건 위치고 잘못 눌렀어요 좀더 위로 올라가면 자줄 간격 있죠? 간격을 조금 더 넓히고 요거는 볼드를 살짝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한번 줘볼까요? 어, 기울기는 안 주는 게낫을것 같고요. 그리고 글자 사이에 문자 간격을 줄이거나 혹은 넓히거나 요렇게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뭐 서체가 다른 게더 있다고 하면 또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도 나타날 때 반짝반짝반짝 사라질 때휙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갈 때요 장면 전환을 뭘로 할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자, 저는 모바일에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를 바로 적용하면 저는 이런 거 했어요. 어, 이런 더블 블러 같은 거 적용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지금 버블 블러가 적용이 됐죠? 이 상태에서 시간을 조금 더 줄게요. 한 요정도 주고 요 조정만 요렇게 해주면 되니까 자, 시간 보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는 게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블러 뿌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혼합 모드는 어차피 검해질 거예요. 뒤에 있는 게 검은색이니까 이렇게 검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밝아지는 거 뒤에가 어둡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 어둡지 어울리지 않죠? 뭐, 요런, 어, 요런 거 괜찮네요. 예. 네. 플러드 라이트?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적용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확 밝아지고 끝. 오케이. 요거 괜찮습니다. 어, 요거 마음에 드네요. 플러드 라이드 자, 적용, 적용.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요. 뒤에가 어두운 색인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오케이. 그거 말고 또딴거 있나? 딴거 있나? 딴거 있나? 딴 거는 뭐 화면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들은 좀 촌스러워요. 이런 거 적용하면.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거 하나 넣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뽑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자, 뽑아내는 작업 바로 갈게요. 음악은 여기서 넣지 않겠습니다. 음악은 나중에 어 릴스에 올릴 때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보내기 버튼 눌러서 랜턴, 릴스. 뭐릴스도 올리고, 쇼체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아무 때나 다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 내보내기. 33초 정도 짜리인데 조금 더 줄이면 더 줄일 수도 있기는 했겠어요. 어, 조금 더 줄여볼까요? 지금 좀 길고 전화 한 25초 언더로 맞추고 싶거든요. 시간을 줄이려면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저는 이런 방법 많이 써요. 자, 이미 한번 내보내기를 했죠. 그러면 제 컴퓨터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가져오기를 다시 눌러가지고 내보내기 한이 랜턴리스를 그냥 다시 한번더 열어요. 한번더 들어왔죠? 얘를 여기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다 만들어진 게 지금 33초짜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속도에 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속도를 직접 넣어요. 저는 한 25초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얘가 빠르기를 더 빠르게 해서 속도를 맞춰주겠죠? 시간이 딱 25초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다 줄어든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보내기 쉽다. 근데 여기서 그냥 내보내기를 누르면 다 내보내요. 두 번이 영상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영상 시작하는 부분 맞춰놓고 I 누르면 인점이 잡혀요. 시작점 자, 그리고 여기는 O를 누르면 끝점이 잡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한번 눌러요. 그리고 얘는 <웃음> 최최종 <웃음> 랜턴 <웃음> 영상 이런 식으로 하고 내보내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더 내보내기를 하면서 얘는 25초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이 두 종류가 나왔어요 자, 랜턴 일스는 33초 고요최 최종 랜턴 영상은 요거는 25초 짜리를 만들었잖아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자 한번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부계정에 들어왔고요 여기다가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나 여기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자 이건 누르기 전에 음악을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얘를 해버리면 요새 유행하는 음악을 고르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목소리> I guess you. 골라주고 이거 사용하겠다 이거 사용 눌러주시고 자 지금 요거 누르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왜제 컴퓨터에 일단은 없으니까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게 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쓸게요 자 얘를 한번 눌러서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자, 얘를 골라주시고 음악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을 눌러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커버 수정에 들어가서 자, 이 영상 내가 만든 것 중에 어떤 장면이 들어갔으면 좋을지 여기 골라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구요 요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넣을게 요좀 밝아진 장면 자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자르기로 들어가서 요게 내 릴스, 내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요렇게 나오면 글자 잘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위치를 잡아라 여기 중요하다 했어요 체크 하고 다 됐죠 커버 수정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구 입력이 필요하다면 뭐 여기다가 감성 릴스, 그 다음에 릴스 제작, 그 다음에 릴스 제작이란 말보다는 릴스 쳐보고 릴스에서 이렇게 센 것들은 지금 제가 어, 쓸 수가 없고요. 그냥 릴스 영상, 그 다음에 뭐 릴스 초보, 뭐 이런 말들을 좀 써볼게요. 릴스 초보, 그 다음에 어, 캡컷. 캐커으로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 캐컷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윤들. 다. 어, 아오타가 진짜 윤들. 닷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공유하기. 바로 눌러버리면 되겠죠. <목소리> 끝나고 나면 제 릴스 에도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은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또 얼마 시간 지나면 누군가 가볼 겁니다 자 그리고 제 프로필에도 자 지금 요것도 한번 요렇게 했다가 한번 요렇게 했다가 한번 누르시면 리 플래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등장이 될거예요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번 영상에서도 어떤 특정한 기능을 쓴건 없는데 제가 좀 짜잘짜잘하게 어떤 특수 기능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세밀한 것들. 근데 그것만 영상으로 가르치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이 기능 이거예요. 근데 이거 뭐 언제 쓰는 건데? 어따 쓰라고. 근데 그 짜잘짜한 기능 하나 때문에 강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것저것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만하게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보시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폰으로 뭔가 감성적인 장면들을 촬영을 해서 그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남의 거 따라하는 거 도움 안 됩니다. 어차피 자기 릴스에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 자기 릴스에 올릴 수 있고 자기 유튜브 쇼츠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애정도 더 가지고 더 예쁘게 잘 만들게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오늘 강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 이 질문 중에 레이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질문들, 안 돼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 영상을 이제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이미 다 올려놨어요. 릴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 뭐가 안 되는 것들 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이미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고 예, 질문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사실 질문할 거리가 사라지고 스스로도 해결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 해보셨으면 좋겠다.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도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 열심히 강의하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